여기 누르세요. 응. 응. 나도 해봤다 피부과 시술 어떠세요? 긴장되세요? <웃음> 아픈 거 너무 참아야 돼서. 아픈 거요? 네. 근데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병원에 남자 환자분들도 꽤 많이 오시잖아요. 근데 우리 근데 피디님은 약간 모공이 좀 넓은 편이고 홍조도 있으니까 한번 둘다 잡아볼게요. 피부미남. 깨끗한 피부. 이거 음. 하고 나면 손도좀 밝아지고 홍조도 잡히니까 피부가 훨씬 깨끗해 보여요. 피부가 깨끗하면 흉터도 좀덜 보이기도 하잖아요. 요즘 막 붉고 목도 음. 많이 넓고 음.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음. 끈따컴하네요. 음. 음. 살짝, 그렇죠? 힘들진 않죠, 도대 아직까지. <웃음> 아직까지? <웃음> 그리고 엑셀 브이로 점도 뺄수 있어요 막 우리 점 빼면 재생테이프 붙여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엑셀 브이는 색소특이성이 있으니까 점도 딱뺄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도 빼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엑셀 브이로... 응 엑셀 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조를 할때 우리 보통 이제 실펌하고 엑셀 브이 같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가격적인 부담만 없다면 두 레이저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게 좋긴 하긴 하거든요 우리는 할수 있으니까 <웃음> 부담 없이 <goofy 웃음> 근데 거기다가 오늘 모공사 같이 할 거잖아요 그 고려해 주시면 안요 상황 봐서 상황 봐서 지금 마치 느낌 있지 않아요? 근데 벌써 아픈데요 벌써 아프다고요? 에이 거짓말 <웃음> 거짓말 거짓말 <웃음> 거짓말 물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맺히려고 그러는데 <웃음> 진짜 진짜 <웃음> 이거는 별로 안 아픈데? 약간 좀 따뜻한 정도? 저는 살짝 바늘을 꾹 찌르는데 느낌이요? 에 음, 근데 생각보다 좀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들이 편안하진 않죠? 저는 찍으면서 받잖아요. 네. 그건 뭐별 아닌 것 같은데 누워 음. 있으면은. 음. 다시 <웃음> 아 진짜요? 그 정도예요? 네. 음. 어, 이양물고 있어요. <웃음> 모공주사 안 해도 벌써 느낌이 오지 않나요? <웃음> 뭐요?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또 사람들은 주사에 대한 통증이 좀 남달라요 우리 선생님들 봐요 마취 안 하고 모공주사 했잖아요 옆에. <웃음> 마취 안 하고 모공주사 <웃음> 참을만한데요? <웃음> 코만 좀 아팠대요 제가 가볼게요 따끔 이건 엑셀 브이 중에서 오사미를 하고 있어요. 색소 레이저는 약간 좀 검은색, 붉은색 이런 것에 약간 특기, 특이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렇죠? 약간 얼굴에도 <웃음> 약간 뭐 수염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이 좀더 아파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안되겠이거 <웃음> 되게 편안해요. 이건요? 뭐. 아유, 이거 사실 사람들이 좀 아파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진짜? 네, 그럼 뭐. 우리 몽빈님잘 참지. <웃음> 잘 참지 마. <웃음> 선생님! 모공주. 네. 우! 하이텐션, 갑자기. <웃음> 모공주 한마디. 우! 하이텐션. 아, <웃음> 잠시만요. 너무 긴장돼요. <인상돼요>. 조금. 너무... <웃음> 모공사 갑니다 선생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인형 좀 <웃음> 진짜로요? 네. 아. 갈게요 아이 계획이 없어 그쵸 계획 <웃음> 갈게요 가볼게요 어 우는 거 아니야? 선생님 <웃음> 그냥 잘 참으시는 거 같아 모공사 하면 은 모공 사이로 엄청 약물이 튀어나와서 내 눈을 공격해요 어택. <웃음> 눈에 약물 많이 들어갔어. 어떻게 <웃음> <울지> 잘 잠들어? 지금 <웃음> 잠고 있는 거. 어떻게 아, 잘 잠? 지금 기절하고 있는데. 다 했어요. 진짜 다 했어. <웃음> 근데 맞고 나면 안 아프지 않아요? 어, 이제 뭐 그게 뭐, 뭐라고 해야 <웃음> 돼? 어, 지금 단어 선택도 안 되네 지금. 어. <웃음> 영웅이 남진 않는데.. 짜릿네요짜릿짜릿짜리 어, 짜리. <웃음> 맞고 나면 통증이 딱 어, 없지 네, 않아요? 맞아요. 에, 그쵸. 맞을 때는 약간 아픈 거지? 어 그래 진짜 잘 참지 않아? 어참어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어쩔 수 없이 참은 건가? <웃음> 인영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같요어 <웃음> 진짜? <웃음> 어, 네 잠시만요 <웃음> 아, 어깨가 결려요? 갑자기 몸이 부들부들 떨려 <웃음> 떨려 <웃음> 이거는 또 금방 뜯나요? <웃음> 몸 조사를 해서 왜 이게 안 아프게 느껴 <웃음> <웃음> 해보면 되는 <느는> 건가? <것> <웃음> 아무래도 좀 어떤 느낌이라는 다걸 알면 좀덜 아파하시는 것 같긴 해요 어떤 통증이고 어떤 느낌이었고 얼마 지나면 괜찮고 어, 그리고 어, 시술이 끝나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걸 알면 잘 참긴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학습의 효과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 <웃음> 어. 선생님들이 광대 이마 부담하는데 어 그렇게 하네요? <웃음> <웃음> 음. 핑크색 인형 잡고 계신 귀여우신데 예뻐질 수 있어.